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반 유치원 마인크래프트 짐 맞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대2대2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한 명씩 팀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소개해보죠 자 저희는 댕댕이와 제팀 이름은 주인흑대팀입니다 주인흑대 없는 주인흑대팀 어린 양시 주인흑대팀 주인흑대팀 주인흑대 화이팅 야호! 친흑대 삼아! 자 그리고 이 팀은 뭐야? 무험하다! 어디서 공주팀을 그렇게 평민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냐? 맞아 맞아 평민주제! 노빈 녀석! 아. 저기요 이건 공주가 아니라 황공 아닌가요? 공주! <웃음> 아이팀은 뭐냐? 저희 뭐래? 팀은 그겁니다. 이제 변비라서꽤 참으려고 했는데 시원하게 나와버린 똥을 표현한 아, 화끈한 거요. 똥입니다. 저희 <웃음> 팀 이름은 아, 화끈. 화끈한 똥팀 화동팀화동팀입니다화동라인이라고 네, 으으... 하죠 아이고, 으, 너무 역겹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할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각자 집을 지어요 그리고서 그 괴물이 막 몰려올건데 괴물이 막 쳐들어올거 아니에요? 뭐 오래 버틴팀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아시겠죠? 집을 짓고 집에 오는 괴물들을 버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자 그러면은 우리가 막아야될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미리 만나볼까요? 자 우리가 막아야 될 괴물! 오피라! 어? 어? 어? 귀여운데? 다 모든 걸 부셔버리는 전보 보호 점보 조시 우와! 오. 무서워 무서워 그리고 반반 유치원의 메인 괴물 반반! 우와! 뭐 아. 뭐야? 눈이 뺑글뺑글 돌죠? 수학 문제를 내는 수학 선생님! 단발레나. 단발레나. 수학 싫어요. 우와. 자 수학 문제를 틀리면 무서운 표정으로 따라오는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자 그리고 남납. 오. 얘는 범이라서 어 어디든지 기어 올라가서 위에서 떨어진 다음에 잡아 먹습니다. 슬로우 셀린. 우와 오, 진짜 징구적 안테나같이 생겼어요, 안테나 생겼어요. 오핑피이같아그자 해파리같은 괴물도 있습니다 교매님이랑 닮았어요 아, <웃음>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무서운 괴물 일곱 마리를 막는 게임이에요 오. 자 집을 짓고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내기해보자 꼴등팀은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자 이제 괴물을 막을 집을 각자팀이 다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집부터 무시무시한 반반유치원 괴물들을 막아보겠습니까? 저요 저요 저희집이요저희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요저 음... 군주? 이쪽부터 가시죠 저희집은 이제 똥입니다 뿅 근데 이게 뭐냐면 욕실에 똥이 떨어진 거예요 맞아 어디가 먼저지? 여기가 예 여기에요, 여기가 여기. 시작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욕실의 바닥에 똥이 떨어진 거야. <웃음> 반반주 시원들이지 <웃음> 진흙대의 똥을 치우러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설명 필요 없이 바로 가시죠. 진흙대가 가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시작과 동시에 타이머가 갈 겁니다. 자 예. 게임 시작! 사실 뭐 이런 암탉 같은 경우에는 따라도 무섭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느려 빠져 가지고 하나도 끄. 겁이 나질 않다가 또 겁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빠요 어? 어? 어? 너무 너무 많은데. 어? 어? 어? 어? 이거, 이거 어? 좀 생각 생각 좀못 하는데. 하지만 거의 맛이라 우리는 개똥 힘이 있다. 오, 어, 기 만드는 포션. 오, 보통의 포션을 덜고 뭐! 지금이야, 지 김비야! 지금이야! 김비야! 김비야! 지금이야! 이게 솔직히! <웃음> <어허! 우와, 웃음> <맞았다>. 오! 오! <웃음> <웃음> <죽였는데? 웃음> 어, <웃음> 어 <공연수> 잠깐만, 나이스! <웃음> 그건 못 참아! <잡아!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아니, 근데 몸이 바보가 됐는데요? 그게 저희 의도입니다. 아까 유인책이 없네. 없어서 바보가 됐어요. 유인하는 사람이 어, 없는데요? <웃음> 예, 제가 <저희가> 이제 <웃음> 그것까지는 <웃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 유인된다. 유인된다. 유인된다. 집에서 가 있어야지. 뭐야, 어, 들어와. 여기가 이제 샤워기 아니죠 달려들었군요. 저희 뚫렸습니다. 어, 똥 안까지 못 들어오는데? 어? 이러면 질때 똥이 승리 아닌가요? 어, <웃음> <들어가는데요>? <웃음> <웃음> 들어갔는데? 야 <웃음> 맛있게 먹고 나왔다! 주희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배불럭 여기인 거 같은데? 맞아요! 여기가 입어요 발판 밟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발판 밟지 마세요 여러분 와불 기르고 싶어요 이야 완전 공주의 워터파크 같아요 집이 아니다 그 위에서 위까지 오는 괴물들은 공주들과 티파티를 할수 있어요. 야, 한번 그럼 괴물들을 초대해 볼까요? 얼마나 막을지 정말 기대되는데, 와, 고무줄 이게 몇 개니? 아,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웃음> 저희는 여러분들이 뿌려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게임 시작과 동시에 모든 몬스터를 다 풀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게임 시작. 두, 두, 두, 어머, 어머. 두, 두. 와 폭죽까지 터지네. 야 아, 진짜 와볼 때면 와보든가. 어서 와볼 때면 와보든가. 와보든가? 와 헐까지 쏘는데?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야 폭죽 터트려드렸습니다. 야 뚫리겠어 이거? 야, 떨리겠어, 이거? 응. 이건 한... 이거 한 이거 한삼년 아! 걸리겠네요. <웃음> 야 오늘 안에 오겠냐? 어 그래도 치킨 게 제법 맞네오 야... 제법. 왔어. 이야. 아 하지만 치킨쿤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데. 어어 <웃음> 어, 파라지. 남나비 온다 남나비. 빠른데? 남나비 뚫는다. 아유 올수 있겠니 오늘하네? 응? 화이팅. 어 오는데? 온다, 온다 온다. 뚫었어 뚫었어 뚫었어 뚫었어. 그만 가만야 이거 뭐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헤이 그만. 야 왔어. 내가 좀 앞에 있는 애들을 유인할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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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우승 줘야겠는데. 어서 있어 아니 모바더 풀어 보세요. 저는 자신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풀어 드릴게요. <웃음> 네, 한번 풀어 드릴게요. 저 여기 장애 탈락했는데요. 거기다가 쓰시면 어떡 해요? 안 되죠. 어, 어, 여기가 아니. 여기는 여기 여기서 아니죠. 감추이라고 아, 그래, 내가... 그래. 아니 저기가 아예 걸려서 못 넘어와요. 네, 유인이 안 되는데요. 아 자,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새만 뿌리겠어 자, 그래 새만 뿌리자 자, 어, 오필레 어? 막아보세요 여기, 여기까지 여기 오면 50% 끝난 거거든요? 네? 아닌 <웃음> 어, <안 웃음> 거 같은데요 아닌 거같은데 아, 그래도 그래도 빨리 가고 있어 서로 밀어주면서 가 그래 자와 이거 진짜 근데 잘 맞긴 한다 뭐 끝이 없는데 이거 오 나할수 있어 응? 힘내, 힘내 <웃음> 힘내 내가 화살 먹여줄게 와 진짜 잘 먹는데? <웃음> 그럼요 야 폭주까지 <고추까지 웃음> 또 터져주는 거봐 체크 포인트라고 <웃음> 세이브 장소 꼭건다 건더 건더, 건더 건더 건더 건더 여로와 님들이 좀 멀리 가셔야 지 빨리 올거 같은데? 아저 그렇죠?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너 속도가 빨라... 어머 어디 가니 너네? <웃음> 님들이 좀 멀리 가셔야 될거 같은데? 아. 어. 좋아요. 와 폭주 계속 터져요 옆에 크리퍼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크리퍼는 안돼 저원좀야 여기서 만약 걸려버렸어 갈 수가 없어 얘들아 힘내 <웃음> 힘내 야. 여기만 넘어가면 다끝난다야 여기 우승 줘야겠는데 이거? 어 안돼! 안 돼? 어. 아니 크리퍼를 밀면 어. 어떡해 어나 때리려 했는데 아니 때리니까 아니. 이렇게 되네? 괜찮아요 제가 금방 복구해드릴게요 <웃음> 아니 여기 공주성인데 하하네 <웃음> 복구 해드렸습니다 야... 못 올, 뭐, 오 오긴 하나 얘네들 못 올거 같은데? 어 징그러 멈췄는데? 야 이거 더 뿌려야겠다 이거 더 뿌려 더 뿌려 오 되겠어? 내가 보기엔 절대 못올것 같은데? 한 어. 3년 걸린다니까요 어 민다 민다 서로 모이니까 점점 민다 그래 덮 뿌려 덮 뿌려 이게 그래, 뚫어 공주동 뚫어 부셔 어! 천 마리 뿌려 천 마리 자신 있으니까 그래 어 수학선생님이 양산되고 있어 아 그래도 안되는데? 여기서 꽉 아! 교통체 죽인데 완전? 덮 뿌려 덮 뿌려 <웃음> 제 추석에 귀성길을 본거 같네요. 그래 그래. 어, 아 쟤는 좀. 서로 밀어 줘. 어, 밀어줘. 얘는 좀. 엉덩이를 밀어 줘. 안 밀려. 와, <웃음> 완전 꼈어. 야. 야, 야, 이거 갈수 있겠어? 이거 3년이 아니라 더 걸릴 거 같은데요. <웃음> 야, 이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가서 일로 간 다음에 야! <웃음> 이러고 와서 이렇게 여기에 침대 여기가 집이라는 건데 나는 아, 네. 화살기도 있습니다. 어, 여기서 화살도 쏘고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왕관. 그런데 아직도 저기 있는데? <웃음> 열심히 바람만 보고 있군 멍청한 녀석들. 야 이건 뭐 진짜 최강 집이네요. 뚫을 수가 없네요. 그럼요. 아 제가 지금 재고있긴 한데 1초당 0.01mm씩 움직이고 있긴 해요 안가져 여기서 여기도 안가져 응. 어? 토끼 꽤 많이 왔는데 여기서 더이상 진행할 수가 없나? 그냥 공주성 우승! 으에 건텐지 끝! 이야! 공주성 최강이네요 이거 뭐, 뚫을 수가 없는데? 자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함정이 깔려있어요 응. 그래서 몹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 어. 그리고 이 발판을 밟으면 안 떨어지가 있고요 오. 쭉쭉쭉 가서 이제 미로가 있는데요 미로가 있고 여기서 이제 화살이 나와요 우불 우라 화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카트를 뽑아서 이렇게 카트를 밀면 몹이 카트를 타고 밀려납니다. 오, 오 야, 머리 좋다. 잘 막을 것 같은데? 무시무시하죠. 정답던가? 어, 이가안 가죠. 에로가 터졌어! 댕댕아! 얘나뭔 짓을 한 거야! 아, 이거 깔아야 돼. 잠깐만. 틀려놨구만. 이거 그러니까 깔고, 깔고. 됐어. 댕댕아, 완벽해 이제. 가고 카트로 밀어주고. 여기에 이제 끈적기는 꼴이 있어요. 오기 힘들죠? 침 그리고 저희 집은 여기입니다 침대 두개 오케이 댕댕아 우리 자여먹고자 우리 지하 벙커 아 이정도 쉽지 내총 네. 음. 기술력 집합체인데 여기가 뿌리게아 뿌려! 온다 온다 어, 어. 벌써 한단계 기술을 통과했구만 어. 어. 괜찮아 두 번째 기술이 있으니까 가라! 안녕히 오! 오 제대로 먹는데 아니! 많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야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여기 바보라고 있다. 간다. 간다 간다. 중간부터 간다. 뿌려줘. 그냥 저 계단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부터 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맞아. 중간부터 뿌려줘. 새만 뿌려줘. 새만. 어 그래 그거만 뿌려줘. 오. 오. 아 <웃음> 벌써 누가 뚫렸어. 아니 벌써 뚫리면 어떡하지 아니고? 땡땡아 화살을 쏴. 알았어. 내가 화살 설치할 테니까 내가 카드를 모을게. 후 가라! 카트야! 설치! 달가. <웃음> 달가. <웃음> 카트 타고 갔다! 카트 한번 더? 가라? 여기다 화살이 야 맞질 않아! 오케이 한명 보냈어! 걱정 마! 음. 언니는 설계적이잖아 나얼디서 와봐 이 화살 밭을 뚫고 올수 있을 것 같다 자네 야, 야, 온다 온다 온다 또새 온다! 괜찮아 화살이 있어 카트를 보내 카트를 카트를 보내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카트파카트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우리 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아아 내가 아, 한 칸씩 따뜻했어. <웃음> 아, 이럴 수가. 망했어 우리 집. 와 침대까지 갔다 얘네. 갔긴 <웃음> 갔네. 아 얘들 여기까지 오네. 피. 자 어쨌든 너네, 네. 너네 정리 당했네. 이렇게 괴물 모드가 조금은 좀 멍청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재밌었습니다. 네. 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Nice. <Wash> 안녕. 예.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